누군가는 저주를 받은 거라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이라고 또 누군가는 진실이라 했다. 내가 들은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난 이곳에 오면 안 됐었다. 이곳 광림 맨션에 아저저 정지우라고 합니다. 일전에 연락드린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우, 이 커피 원두가 이거 이 브라질 콜롬비아죠. 그거상화차요 저기 어르신, 제가 녹음을 좀 해도 될까요? 어디다 쓸 거는 아니고 기록용으로다가 그래요. 요즘 사람들도 그런 걸 쓰나? 예, 네, 제가 레트로 한걸 좋아해서요. 아, 그러니까 옛날 물건이요. 그러면은 음. 저기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자기소개라고 뭐 할게 있나? 그냥 여기 관리인이지 관리인, 관리인 만화가라고 했나? 예뭐 네, 요즘은 웹툰 작가라고들 하죠 만화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에만 오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요. 사실일까요? <웃음> 역시 헛소문이겠죠? 오래전 이곳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화재가 났지. 그런데 그때 어른들이란 사람들은 자기 먼저 살겠다고 애들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어요. 애들은 전부 다, 다 죽었지. 그때 이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5층에 이사온 그 남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지. 소설가라고 했지 아마. 어때요? 괜찮죠? 꼼꼼하게 보셔도 돼. 근데 결정을 빨리 하셔야 돼. 여기가 은근히 인기가 많거든. 와, 뷰 봐라. 앞에 딱이 어? 막혀가지고 이게 이게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거구나. 이게 이런 데가 또 공기가 좋아요. 일단 어? 아유, 참튼하네뭐 하세요? 근데 아래층에 애들 살아요? 애들은 이따가도 없고 뭐 명절되면 왔다가도 가고 막뭐 그런 거지 참. 아니 근데 이 가격에 방 처리까지 바라시면 그건 너무 욕심쟁이다. 아니 나도 여기 최증 살거든. 이러다가 우리 이웃 사촌 되나? 원래 그렇게 반말하세요? 아. 수압 체크. 수압이 또 죽이거든. 요. <웃음> 야 이거 진짜 보셔야 되는데. 응? 어? 이거 기까지 있는 거 아니야? <웃음> Thank mm -hmm. you. 쓸때까지 아니야. 이게 서로 편하고 좋잖아. 그럼 현빈이는 애가 지금 아빠 찾는다고 아침부터 울어대잖아. 야, 걔, 현빈이 걔 이제 두 살이다. 두 살짜리 애가 아빠 없다고 우는 게어어제 아, 들어올 건데? 어? 당장 들어와! 아니, 야뭐 하는 거 아니야? 아, 거의 다 썼어. 이것만 하고 나면 은 당신하고 나하고 애하고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 아니, 당신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이런 말 해서 진짜 미안한데, 너 정말 말 족같이 한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두통약 하나만 주세요. 머리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아, 좀. 그냥 아, 아무거나 있는 거 주세요. 음. 여기요. 여기 곰팡이 제거제 있어요? 잠시만, 제가. 아, 죄송합니다. 없어요. 그, 어, 저기, 슈퍼에 가보세요. 26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산도! 돌려봐요. 이, 이게 다요? 응. 아니 얘가 들어왔었다고. 일단 CCTV를 지킨 게 없으니까 진지하시고아 진정하게 생겼어요. 컴퓨터가 박살이 났다니까. 내 데이터고 날라갔으면 나 어쩔 뻔했어. 아. 얘. 얘네 얘얘얘 얘, 얘. 이거 지금 나연맥이는 거야 이거. 제가 알기로는 밑에 층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뭔 소리예요? 내가 다 들었는데 하루 종일 밑에서 쿵쿵쿵쿵쿵쿵쿵. 그럼 뭔 소린 줄 알아요? 막대?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밑에서 계속 이즈 이즈 이이이이거 문까지 잠갔다면서요. 어떻게 그게 애들이 들어가요? 그러면뭐 내가 귀신이라도 보고 할일 없다는 거지. <웃음> 와 재밌다. 아 여. 아직 되게 재밌으세요. 됐고. 밑에 404호 맞죠? 계세요? 세요 나오시라고 그래. 문 열어. 문 열려. 저기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하여튼 요새 아휴 애들끼들 애 아이들이나 누구나. 어? 꼬라지 봐. 아유. 왜 났어? 왜 키우는데? 이름은 이형훈, 한때 신의상을 휩쓸었던 작가였대요. 좀 이상하던데. 2년 전부터 집필을 멈췄대요. 실종됐잖아. 원래 예술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가? 막 사라지고 말도 없이.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작가요. 진짜로 있었어요. 이형훈, 2년 전에 실종. 그리고... 이곳에 살았었고요. 자네 전장 말이야. 제목이 뭔가? 네? 그건 왜... 공포대장... 대상... 없었어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망했어요? 제대로 마음이 아팠겠구만 자네가 궁금해졌어 어디서 태어났고 전에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애기는 있는지 왜? 부담스러운가?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른이랑 이런 대화를 하는 길이 숙지가 않 해서 인생이라는 게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들 하지. 물론 모든 만남이 좋지만은 않겠지만. 9층에 어떤 여자가 살고 있었네. 아주 아름답고 수수한 여자였지. 여기랑은 어울리진 않았어. 그 여자는 운명이라 여겼겠지만 실은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 니다 아내와 아살난 딸을. 한 정모 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모 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소 정모 씨와 연락이 던 지인들과 근처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니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 아들 등일가족두 명을 살해하고 안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어 요즘 뭐 하느라 전화가 안 돼. 아 요즘 계속 바빠. 너 솔직히 말해. 남자 생겼지? <웃음> 또그 소리. 일주일에 연락되는 날이 하루 안니 미틀이고 밤 8시 이후로는 전화도 안 돼. 내가 너를 몰라? 어, 몰라.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쓸수 있어? 내가 항상 너한테 말했지? 이 세상 믿을 놈 <웃음> <정도> 하나 없어또또 <없다. 웃음> 또, 또! 아빠 얘기하려고 그러지? <웃음>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나이 모양이 꼴로 안 살았어. 엄마 꼴이 뭐, 어떻다 그래?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누, 가 누가 그런 설레? 뭘 누가 그래. 엄마 진짜 너무 티나. 연애를 하려면 조용히 하든가, 아니면 그냥 빨리 재혼을 하든가. 아, 어, 그, 그,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너말 돌리지 마. 빨리 대답 안 해? 엄마. 나 진짜 지금 만나는 사람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이런 걸로 스트레스 좀 주지 마.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 극단적 선택을 방조 방주... 어서오세요 뭐 드릴까요? 두통약 하나만 주세요 머리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아좀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주세요 저기요 음. 여기 곰팡이 제져 있어요? 네, 잠시만 제가 아 죄송합니다 없어요 어 그거 저기 슈퍼에 한번 가보세요 2,600원입니다 아니, 아니 저기서 한 잔던... 메타데이트. 깜짝이야. 언니 있었어? 어. 언제부터 있었어? 나 아까부터 있었는데. 야, 메타데이트 어딨냐? 어, 그메뉴의 선반. 아니, 오늘 못 나온다 그랬잖아. 아, 집에 있으면 뭐 하나 싶어서 애랑 스트레스 나갔지 뭐. 요거 한 박스만 더 주문해줘라. a d h d 약을? 뭐왜 그렇게 많이? 해. 그냥 오더 좀 해주세요. 어. 근데 언니, 결혼하면 어때? 나 아직 그 인간 만나지, 느끼하게 생긴 유부남. 유부남은 많데 느끼한 건 아니거든? 인생을 살면서 말이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두 음.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결혼, 하나는 불륜. 근데 넌 그걸 지금 두 개를 다 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호준씨, 점심시간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저녁에 잠깐 들게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만나자해 뭔데?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4등이 뭐야 4등이 일단 알겠으니까 어머니 그래서? 네. 어. 어쩌다 그런 성적이 나온 거야? 해명해봐 걔 비워? 전화는 왜안 받고? 옷이 왜 이래? 오빠 무슨 일 있어? 와이프가 눈치챘어 그러니까 내가 살떡에 연락하지 말랬잖아 잘됐네 어? 이혼해 그게 할 소리야? 어차피 있을 일이었잖아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오빠 만난 것 같아? 오빠는? 아니야? 아니야? 그럼 지금 나보고 뭐 끝내란 얘기야? <웃음> 새로 시작해 나랑 오빠도 이걸 원했잖아 할게. 나 갈게. 당분간 여기 좀 있을게. 대신 나 여기 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누가 물어봐도 절대 모른다고 해. 알았지? 싫어. 당분간 이런 말 싫어. 계속 같이 있잖아 나랑. 최선아 씨 맞습니까? 네 동성경찰서 강릉발사 아, 저는 마동팔 아, 예, 형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호준씨 아시죠? 잠깐, 여기 좀 아시죠 그정호준씨 현재 일가족 살해 용의자로 수배 중입니다 좀 혹시 소재를 좀 보고 계신가 있어요? 어, 두 분의 관계는 제가 좀 들었는데 자신의 아내와 아홉 살난 딸을 등기로 선회한 정모 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이프 같은 지체수 부탁 하다만 할게 나 당분간 여기 좀 있을게 대신 나 여기 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누가 물어봐도 절대 모른다고 해 알았지? <놀람> <놀람> 오빠 나와봐 나랑 잠깐 얘기... 여기야 여기서 사오하고 는거아무한도 말하면 안 돼? 아침에 약국에 형사들 왔었어 나한테 비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빨리 나가자 지금 나가기만 하면 다 괜찮을 거야 저기야, 나 여기서 사와 드리거 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 나만 믿어? 다 별일 없을 거야 우리 이때까지 다 괜찮았잖아 내가 어떻게든 다 해결할게 오빠 내말 듣고 있지? 자기야, 나 여기서 차 오고 있는 거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 나 오빠만 있으면 돼. 우리 멀리멀리 멀리 가자. 아다 괜찮을 거야. 오빠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나와 자기야 나 여기서 타하고는거아도 말하면 안돼 자기야 나 여기서 타하고는아도 말하면 안돼 아도말나한한 <목소리> 자기야 자, 여기서 사워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 아만테도 말하면 안 돼. 어디야? 집에 있어? 여보세요? 자기야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아만테도 말하면 안 돼. 방금 어, 뭐야? 소나야. 소나야. 뭐야? 자기야, 나 여기서 상황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괜찮아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오빠 왜 그랬어? 안녕세요 펜션에 계셨었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세요? 일하는 중에일안 하시면서 지난주에 계약한 투룸부부요, 천0삼십 어제 항의 전화 왔어요 사장님이 소개한 거랑 완전 다르다고 음 다르지 에, 그리고 한달 전에 계약한 쓰리노 할머니 그집 담보 잡혀 있었다면서요 그집 손자가 왜 그런 거 미리 이야기 안 했냐고 저한테 부재중 전화만 수십 건 해가지고 뭐냐고. 부동산이 뭐라고 생각해? 부동산이 뭘까? 부동산은 집을 파는 게 아니야. 집을 소개시켜주는 거지. 소개팅 해봤어? 네. 해봤어? 음. 소개팅 갈때 상대방 취향이 뭔지 알고 가? 아니거든. 그럼 어떡해? 그냥 들이대는 거야, 최대한 많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선택은 누가 한다? 고객이 한다. 그들 중에 엄선해서 베스트를 주는 게 우리 일이잖아. 하, 진짜? 널 어떻게 해야 될까? 응? 게스트로 보이게끔 소개를 해주는 거라고 <목소리> 소개팅 갈때왜 사람들이 막 멋있게 하고 화장도 하고 어왜 꾸미고 가 좋은 거는 최대한 부각하고 응?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카바 좀 쳐주고 인지상정 어디 가세요? 소개팅 원래 그렇게 반말하세요? 수업체크 수압이 또 죽이거든요. 야 이거 진짜 보셔야 되는데. 응? 어? 이거 거기까지 있는 거 아니야? <웃음> 먹고 자기 힘들다. 자기야, 나 왔어? 아, 배고프다. 아니, 오늘 생각보다 안 춥던데? 음! 오, 시원하다. 아, 이번에 김장 잘 됐네. 음! 음 아니, 오늘은 무슨 작가래? 작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꼼꼼하게 보더라고. 근데 나한테 갑자기 왜 반말을 하냐는 거야. 응? 내가 무슨 뭐 괜히 반말하고 그랬겠어? 응? 그치? 아, 괜찮아. 아! 맞다 잠깐만. 짜란! 짜라라라! 오다 주웠다. <웃음> <웃음> 농담이야. 이거 고른다고 진짜 오래 걸렸어. 응? 기분이 좀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자, 채워줄게. 전화했어 응? 진짜 이번엔 진짜 확실하게 수리 안 하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고 응? 지난번처럼 몇번 왔다 갔다 그런 일 없을 거야 자 됐다 걱정하지 마 친구 있어요? 예? 아니요. 뭐. 아, 이, 예, 뭐. 왜요, 그분? 이거 여자 머리카락. 아, 내가 이 바닥에서 10년 인데 이게 겨울에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그러면 춥고 그러니까 싱크대 와서 머리를 감는다고. 이것도 잘 녹지도 않아 요 이거. 차꽉 막혔네, 꽉 막혔어. 뭘안 녹는다고 그 용액 뿌리면 다 내려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무슨 누가 지금 이시대에 지금 싱크대 머리를 가면 감을... 아하 진짜 뭐 모르는 소리 하시네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셨구나 뭐 그쪽이 아닌뭐 전에 살던 사람이겠지 뭐 제가 일단 이거 손으로 내가 해보긴 하는데 이래가지고 안 되면 내가 차에 가가지고 그 돌돌이 가져와야돼 돌돌이가 그 스프링 달린 거 있어. 처음에 그 돌돌돌돌 해서. 그 감아서 막몇 미터씩 느는거막 돌돌돌 해서. 그것도 안 되면 또 내가 돌돌돌 돌 해서 막 돌돌돌 막 이렇게 해야 돼. 또 그래서 안 된다? 그럼 또 밑에 층 가가지고 천장을막싹다 뜯어내가지고 그냥 배가부터 그냥. 아, 이게 뭐 얼마예요, 그러면? <웃음> 뭐, 아무튼 뭐 수리비는 좀 나와요. 개인 기록 조회 하는 거 불법 아니에요? 야, 수리비 막50 나왔어. 언제인지 음. 알아야 될거 아니야. 네, 알아내면요 받아야지 수리비 아마다 사장님 광림맨션 산다 했죠 거기 이상한 소문돌던데 뭐라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봐 아, 예. 바로바로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포장을 했거든요? 네, 내일 오전에 보내려고요. 그리고, 그, 요번에는 좀 확실하게 수리 좀 해주세요. 지난번처럼 두 번, 세번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시고. 이거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저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블랙홀 알지? 예, 알죠. 그런 게실에도 있을 수가 있나? 아, 아니, 아니다. 형제 집이 어디야? 사장님, 저좀 찝찝한 게 있는데요. 그 광림맨션이요. 엊그제 거기서 여고생 하나가 죽었대요. 여고생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원래 광림교에서 세운 건물이라면서요? 아, 왜그 사이비 집단, 그 교주 따라서 집단 자살도 하고 막... 애이 새끼야. 네가 뭐 기자라도 돼? 어? 사장님 알고 계셨죠? 거기 종교 시설물이었다는 거. 잘못했다고 생각해? 응? 아니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살수 있는 데가 있어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그치?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다 그지? 아니 나는 그냥 좀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어? 응? 아이.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 여기에. 나머지라뇨? 광림견 또 뭐고요? 난 진짜 소개만 했어 진짜야 난 소개만 했어 아저씨 갑기 망한 줄 알아? 이렇게 안 그렸어야. <웃음> 아, 이렇게 그릴 줄 알았으면서 지금까지 뭐했어? 공포대장 우스스 같은거나 <웃음> 그린 말이야. 어? 아, 저 그럼 바로. 그응응 음, 근데 좀 짧아. 아니 그렇잖아. 뭐 단편집도 아니고 분량 좀더 길게 가자. 계약금 바로 네통장으로쏟은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지 말고 임마 그냥 쭉. 그 시리즈별로 가는 거야. 어? 할수 있지? 잘해보자. 그래서 거기 또 가게 됐다고요? 어. 선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선배 생일이잖아. 그랬었나? 아, 쉬면서 해요, 쉬면서. 요즘 들어 선배 너무 일만 했어. 눈 봐봐, 다크서클에 아주 축내려 앉았어. 아 그, 그게 뭐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연락할게. 내 말은 오늘만 좀 쉬자는 거예요. 웹툰 반응도 좋다면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한테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리고 같이 케이크도 먹고. 아유. 어져줄래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네 예. 가능한은 많이요 글쎄 더는 해줄 얘기가 없는데 돈? 돈 드릴게요. <웃음> 필요한 건, 필요한 건다 드릴게요. 육청에 써 있었던 일이네. 한 젊은 친구가 있었지. 외국 유학 다녀온 친구였는데. 대학 진학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왔지. 재송아갈 곳이 없었던 모양이야. 의지할 때라고는 어릴 적 친구밖에 없었나봐. 재송아 Hello. 재석아! 태현아 재석아! <웃음> 아, 왜 이리 임마 어색하게 해. 야 아직 시차적응도 아닌데 뭘 그렇게 꺼내 <웃음> 야 너한국왔으면 김치 먹어야지 <웃음> 거기도 김치 있어, 이마 야, 근데 여기서 청소는 하냐? 바빠? 아니? 뭐 하는 거야? 나 난... 그냥... 구급 공무원 준비해 야... 공무원 준비? <웃음> 험불하네 환불한다고? 아 좋다고 좋다. 아, 야너 외국 갔다 오더니 더 멋있어졌다. 야 멋이 뭐가 멋있어 임마. 야 언니 그거 뭐냐? 아? 어? 너 얼굴에 난 거. 아. 몰라 가, 가끔이래. 그뭐 없는 거아니 야, 내가 없는 거면 너한테 얘기 안 했겠냐?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야, 아 당분간만 신세 좀 줄게. 뭐한 길어와, 이주 아니, 뭐 오라는 데 많은 데. 너 보고 싶기도 하고. I miss you, man. <웃음> 더 있어도 돼. 부모님도 허락했어. 아, 부모님? 잘 먹을게. 야, 이거 음식이 상한 것같은 어? 아니 너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너 친구 많았잖아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야뭔 소리야 새끼야 너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 너 솔직히 학교 다닐 땐 우리 집한 번도 안 왔었잖아 그랬나? 야 재석아, 근데 이집좀 습하지 않냐? 야 아까 보니까 곰팡이도 군데군데 쓰러 있던데너 공부하느라 바쁘면 내가 내려 싹 청소해 놓을게 부럽지? 어, 아니 괜찮아 집이 좀 더럽긴 했던 것 같아 나 이따 저녁에나 오거든? 배고프면 뭐든 꺼내 먹어 시비지. 아. 응. 오. 아, 나더럽네 진짜. 아무거나 있는 거 주세요. 여기요. 여기 곰팡이 제거제 있어요? 잠시만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I hate this place. Mm. 알았어? 야, 너 이렇게 살면 병나, 새끼야. 내가 업체 부르려고 청소 다 했어, 씨. 야, 인마! 어때? 야, 여기도 깔끔해졌지? 야, 여기도 내가 살 공간인데... 야, 왜갔어왜갔어왜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네가 뭔데, 새끼야,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엄마 아빠를 려내 I h r o g a t o e Hey! Hey! 나야, 나, 나, 나 누구세요? 나, 나, 나, 태훈이 아, 태훈이 야, 이 씨발, 존나게 반갑다, 새끼야 씨. 야, 너왜 메시지를 안 읽어 어, 좀 바빴어, 너 한국이야? 야, 당연히 한국이니까 전화했지 야, 혹시 지금 너네 집 가도 되냐? 아니, 뭐, 너 보고 싶기도 하고, 너뭐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어 지금 나 지금 여자친구랑 있는데? 아이씨 구라치지마 니가 여자친구 어디있어 이씨 네 일단, 일단 와 씨. 아이씨, 아이씨 존나게 감동이다 준. 야 지금 바로 갈게 이씨. 딱 기다려 씨 어드레스 아, 주소 좀 불러봐 주소 여보세요? 여보세요? 솔직히 부모님도 화 많이 나셨어. 너가 좀 심하긴 했잖아. 어른들 다 있는데. 근데 내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너 외국에서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중간에서 잘 얘기했어. 죄송하. 그러니까. 진해집 <웃음> 생기는 거죠 정말로 저주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광림교 그 사이비 집단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중개인한테 들었어요 이곳 건물 원래 그 집단이 지은 거라고 진실이 뭐예요 폐쇄된 곳이 있네 어색가면알수 있을지 모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웃음> 확인해보는 게 어떤가? 자네가 직접 지니야, 어지 I'm o a r 있다고. 아니 그렇잖아 아무리 사이비 집단이라도 돈은 은행에 보관하겠지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광림규 교주가 신도들한테 매일 했던 얘기야 분명 여이 있어 너 근데 그 옷이 뭐냐? 아니가? 혹시나 걸리면 택배 왔다 고 한번 하나 줄까? 신베트만 <웃음> 뭐야맞아 저.. 저 사람 있어, 살아. 어? 내 방금 사람 봤어, 저기서. 그때 가 방금 진짜 봤다 니까저 아이소. 머리, 머리 맞고 나갔다 들어갔다 막 그랬어. 형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빨리 가자고. 그냥 형이아 <웃음> 금고가 없다면 누가 그래? <웃음> <웃음> 형이아 형님. 임교 교주야 부활할 거람 믿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죽뭐 거고 꼴사나께 뒤져 겠어 형. 우리 엄마도 살릴 수 있어요, 가자. 찾겠어. 봤어. 찾기, 찾기 빨리. 벽장 속에. 봤어. 자꾸 뭘 봤다는 거야, 좀. 정신 좀 차려, 좀. 찾기라도 찾기. 말가야 된다고. 자기 빨리. 너도 볼래? 쟤랑 보낸 시간이 꽤나 즐거웠네 자네가 그리울 거야 문, 문 열어요 아, 아저씨 문 열어요 아저씨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라 자, 세요 자, 라 자, 자, 요 자, 자, 자, 자, 자, 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